바쁜 일상을 뒤로 한채 맑은 하늘 사이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며 여유가 살아 숨쉬는 부평공원을 찾았습니다. 바쁘게 뛰었던 도심 속 회색 도로 위와 달리 여기 부평공원의 바닥은 너무나도 푹신하게만 느껴집니다. 너무 바빠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말 한마디 서로 주고받으며 셔틀콕을 주고받고 에어컨이 켜져 있지만 무더웠던 열기로 가득한 사무실과 달리 바람을 받으며 시원한 분쇄를 가로질러 갑니다. 닿지 않는 목표에 답답했던 마음을 농구골대에 고린시키기도 합니다. 높은 농구골대지만 친구와 함께면 한없이 낮아보이기만 합니다. 우리는 바쁜 도로 위를 뛰지만 부평의 평화를 상징하는 부평공원에서 우리는 원없이 평화를 즐깁니다. 부평공원의 평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지난 날 일제군수 차량을 제작하던 미쓰비시 공장 부평공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역사적 공간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어른과 아이 할것 없이 지금의 부평공원인 미쓰비시 공장을 위해 10시간씩 젓갈만 먹인 채 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그 과정을 본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대구평의 900여명 시민들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거리모금, 콘서트 등으로 9천여만원을 모아 소녀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옆에는 이런 말이 적혀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우리의 평화 속에는 지난 날의 삶과 고통이 담겨있습니다.